지난 5월 1일, 일본은 레이와 연호를 사용하는 나루이토 일왕의 시대가 열렸다. 레이와 연호의 의미는 아름다운 평화를 상징한다고 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고안한 새로운 연호는 현재 일본 정부의 구구적 성향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과연 일본은 새로운 연호 레이와의 뜻처럼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천황으로 등극한 나루이토 이왕과 마사코 왕비의 사진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분들과 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때가 엊그제 같았기 때문이었다. 1999년 가을의 일이었다. 일본 명문가의 아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17대 손녀성이 함께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2년 동안 나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서 당시 왕세자비였던 마사코비가 이세를 회임할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순전히 도쿠가와 가문의 부탁이며 방실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내가 그들의 의중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만약 마사코 왕세자비가 임신에 성공하면 나가노현에 있는 금강사에 위령탑을 세워 주십시오 일본 나가노현의 금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마쓰시로대분형 건설 현장에서 희생당한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는 사찰이었다 마사코 왕세자비가 회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저지른 학살의 업보 때문이었던 것이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에 구명지식을 올리게 되었고 2개월 후 마사코 왕스자비는 오랜 불인 끝에 기적적으로 회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강사의 위령탑은 세워지지 않았다. 일본 왕실이 금강사의 위령탑을 세우면 2차 세계대전의 명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얼마 후 마사코 왕스자비는 태아에 역량이 공급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유산하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0년, 이번에는 일본 천태종의 한 대승정이 나를 초대했다. 위령탑 대신 위령제를 올려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일본 왕실의 사과가 필요했던 만큼 나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그 조건을 수락해 구명시식을 올려주었고 이듬해 마사코 왕세자비는 딸을 낳았다. 대승정은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국내성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 관리는 국내성이 보관하고 있던 영친왕의 사진앨범과 의복, 명화를 감사의 표시로 내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약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나는 2008년 12월 1일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가 세운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만약 그때 일본 왕실이 나와의 약속대로 일본 금강사에 위령탑을 세워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왕의 계승이 불가한 외동딸만 있는 일왕 부부가 처한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 이후로도 일본 나가노와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나가노 현 마스모토 시에는 지난 2018년 1월에 개원한 일본 후암 선원이 자리하고 있다 30년 전, 금강사와의 인연을 계기로 자주 나가노를 방문하게 된 나는 마스모토 시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깨달았다 마스모토는 한자로 송본, 소나무의 근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인구 약 24만 5천여 명의 흡사 강원도 정선과 같은 작은 도시인 마스모토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경제의 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인 마스모토성이 위치해 있다. 흥미롭게도 일본 후암선원이 위치한 마스모토시 시마오치의 터를 염사해보니 과거 마스모토성의 성주가 매 사냥을 할때 전진기지로 삼았던 가옥이었다. 그래서인지 일본 후암 산원에서는 종종 지붕 위로 멋지게 생긴 매들이 큰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만약 자신의 전생을 비디오처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400여 년 전, 내 전생은 마스모토와 인연이 많았다. 비록 병상에 있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름다운 금강송들이 자라고 있는 마스모토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마음을 담아 작시한 봄이 오면 마스모토의 가리 시를 통해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한다. 春になったら松本へ行こうチャー・ギルチン春になったら松本へ行こう雪のようにそばの花が咲く前に松本へ行こう 空と大地が一つになるところ古き松にくだらの息吹宿る松本へ行こう花が咲く前先についてその花を待とう 春になったら、松本へ行こう。愛を告げる蕎麦の花が咲く前に、松本へ行こう。自然と人が一つになるところ、あなたと私の魂が出会い溶け合う。 松本へ行こう花が咲く前先についてその花をまとう